대의림 답방의 110번째 시간입니다. 음. 죄의 경중에 대한 열두번째 151문답 152문답입니다. 음.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민론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 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곳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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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된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느 때 이제 죄가 더 무거워지고 깊어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죠. 죄 범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죄가 더 가벼워질 수도 있고 무거워질 수도 있다 죄를 당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죄, 죄가 죄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가벼워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질과 속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죄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가벼워질 수도 있다 거기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어느 시간에 죄를 범했느냐에 따라서 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또 어느 장소에서 죄를 범했느냐에 따라서 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일반법으로도 이제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을 그 재판을 할때그 상황을 다 고려해가지고 그 재판을 그 선고를 하는 거죠. 판결을 선고하는 건데. 뭐 어린애가 범죄한 거하고, 어른이 범죄한 거하고 다르고, 또 사회의 공인이 범죄한 거하고, 그냥 일반 범인이 범죄한 거하고 다르고, 또 법을 잘 지켜야 될 사람이 범죄한 거하고, 법을 그잘 모르는 사람이 범죄한 거하고 분명히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는 시간 장소와 관련된 직접적인 것을 뭐 봤는데, 오늘 그 상황적인 것과 관련해가지고, 죄가 더할 수 있다. <웃음> <웃음> 지난 시간에 이제 선지자 엘리사의 그 사완인 게하시가 아람 장군 나만을 몰래 찾아가서 거짓말로 뇌물을 받은 경우를 봤죠. 엘리사가 지금이 뇌물을 받을 때냐고 하 계하시를 책망합니다만 죄를 범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가까이에서 보필하던 그런 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또한 계하시의 죄로 인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선지자나 선자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끼친 해악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가 범한 죄의 성격은 참더 악한 것입니다. <웃음> 그, 개아시도 굉장히 그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굉장히 그 선지생도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니까 엘리사의 그몸종이 되는 거죠. 엘리사의 일을 도맡아서, 맡아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시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이 전체적으로 다 언약을 배도하는 상황 속에 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겨우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지키고 계승할 자로서 그 분명한 성격을 나타내는 시간대인데 지금 거기 그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그 예물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엘리사가 받지 않은 그 예물을 뒤로 몰래 가 가지고 선지 생도를 핑계 대 가지고 그거를 받았으니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됩니까? <웃음>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작성한 신학자들과 그분이 속한 교회가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죄를 살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행한 믿음의 실질이 있었던 것이고 그만큼 삶의 성찰이 바르고 깊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또 각종 뭐 도덕적인 범죄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아이들 교육 시킬 때, 그 굉장히 어려서부터 위생을 지키게 하고, 또그 이제 주변에 나, 나쁜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그만큼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아는 거죠. 주에도 연약하고, 이 도덕적인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져가지고, 그 못된 친구의 영향을 받아갖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각성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선진사회일수록 그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위생준칙을 더잘 지키게 하고, 어떤 부, 부분에서 이 도덕적으로 더 심각한 죄가 되는가를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구분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아내가 뭐, 남편한테 두들겨 맞는 거에 대해서 사회가 전체가 그러면 그냥 다묵인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조차도 때렸다가는 뭐, 이거 당장 이제 부모라도 감옥에 가요. 지금은 그만큼 그, 이게 민감해진 거죠. 사회가. 도덕적으로 민감해지고 이제 그 전에는 뭐 더러운 거뭐 그런 거 그런 거 그렇게 별로 따질 여유가 없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아이들 키웠다가는 아이들 뭐 온갖 질병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일반적으로도 선진 사회에서 위생과 도덕의 관념이 높아져서 그런 거죠 그냥 이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 깨어있다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잘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걸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십계명을 10, 다 가르치고 난 뒤에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러 부분에 죄를 더할 수 있는 존재다. 이걸 분명하게 해놔야 다음에 그런 동일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핑계하지 않는 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때가 되면 당자들도 받아 주시는데 뭐 그거는 이제 돌아왔을 때 하는 얘기고 돌아오기 전에 교육할 때는 그 일일이 그런 부분들을 다 짚어 줘야 돼요. 인간이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거죠요 그러니까 이웨스민스터그 표준 문서를 작성한 1 6 40 3년에서 8년 사이잖아요 그때 지금부터 지금 거의 400년 가까이 전인데 그때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죄 문제에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신 은혜를 굳게 확신하는 일이 없이는 이처럼 죄를 철저히 살피기 어려운 법이고 그리또와 연합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실질이 없이는 이처럼 죄를 식별해내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민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웃음> 그러니까 대충 막 사는 사람들이 자식들을 막 키우잖아요. 똑같아요. 굉장히 이제 정순되게 절개있게 지조있게 그 자식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의해서 살피는 거잖아요. 그리도를 철저히 배우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 죄를 이렇게 철저히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이신칭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한 구원을 받아 가지고 이전의 죄를 다 탕감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죄와 세상의 구조적인 악과 사단의 시험이 이 3대 그 철천지 원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철천지 원수를 앞에 두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로서 어떻게 그런데 그 빠지지 않고 깨어가는가 이게, 이게 참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 특별히 오늘날 거룩한 감각이 점점 소실되어가는 시대에는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결과가 사소한 경우에는 회개하기는 커녕 죄를 지었다는 그런 자각조차 갖지 않기가 아주 쉽습니다. 더욱이 그 죄로 인하여 마음의 불편함이 조금 지속되다가 일상의 소사, 소, 그 소란함이 사라지게 되면 죄 지은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죄의 결과가 심각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양심이 크게 찔리고 관계가 악화되어서 죄 지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 없습니다만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기보다는 얼른 그 결과를 제거해버리고 양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급급하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심각한 죄들이 일상으로 자행되고 있어서 신자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품으면 자기의 죄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태도는 오늘 현대인들만 취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자신으로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죄 문제를 얘기할 때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이 사람이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웃음> 그이 현대인이 조금 심하다 하는 것뿐이지 <웃음> 어느 시대든지 그런 태도가. 한낱 사람에게서 나오는 법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한낮 육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셋 계열을 보존해서 가인 계열과 이렇게 차, 차, 차별을 해서 보존을 하셨지만 그 한낮 육신인 존재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가지고 그 아주 기형적인 사람들을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별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랬던거죠. <웃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첫째로 죄책이 발생하고 둘째로 죄의 본성이 부패해져서 그 결과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마음에 발생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부끄러움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보면 우리가 잘... 출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미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때, 그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심문하실 때, 그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나님, 심지어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탓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탓할 정도로,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자기 죄를 변명하며 죄의 책임을 면하려고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면서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아담이 이룰 곳은 영원한 심판의 자리이고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지만 이런 사실을 비추어 볼때 대여림문답 151문에 드러난 17세기 교회의 태도는 실로 모범, 모범적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다각적인 관점에서 죄의 깊이를 살피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간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이지 결코 이 교회가 인간의 삶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본가달게 아닙니다. <웃음> 죄에 대해서는 이 교회보다 더 철저한 태도를 취했으면 취했지 결코 죄에 대해서 그 느슨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가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나라인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변명할 게 아니라 철저히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이 예, 사실은 어, 날마다 회개해도 우리가 죄, 뭐이 생각, 생각으로 범죄하고 말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주님의 궁유를 바랄 수밖에 없죠. <웃음> 우리가 데이빗 브레이노드의 일기를 그 전에 얘기 나눈 적이 있잖아요. 인디안 선교사였던. <웃음> 그가 얼마나 그 민감, 죄에 민감하게 깨어있어서, 그 죄가 자기를 엄습할 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사실을 인식해갖고 주님의 궁유를 바라고 성신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태도를 분명하게 취했어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뭐, 이렇게 생각으로 잠깐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인 걸 인시, 아시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았다. 굉장히 민감하게 깨어 있었다. 우리가 죄가 자꾸 덕지덕지 끼게 되면, 감각이, 양심이 화임맞은 것처럼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내가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뭐, 다, 주님이 다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신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고 뭐 살아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타협을 해버리거든요. 그 그러면 그런 게 늘어지면 사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됩니다. 본인이 아무리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쳐서 뭐 한다고 해도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이니다 <웃음> <웃음> 우리가 민감한 것은 이게 너무 죄에 대해서 너무 과민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죄, 죄 문제는 우리가 죄 없는 세상을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죄를 방만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유대, 바리제인들의 태도를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은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조금 낫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했죠. 근데 창기들하고 세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자신의 죄, 죄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참그 정서적으로도 죄인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도 내가 하늘을 우러러 감히 내가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그런 정서가 있었던 거예요. 뻔뻔하게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그렇게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죄가 그렇게 두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무서운 일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나 광야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가나안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시고 민감하게 처리해 가시는가를 분명히 알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적 열심으로 저들을 참아 보시면서 선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고 돌이키기를 바랬지만 음, 그리고 이제 저들이 결국 홀수할 수 없, 없이 이제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 성격을 다 잃어버리고 마니까 심판하고 말으셨지만, 그리고 다시 또 당신의 언약에 열심을 내셔서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지만, 죄 문제는 철저히 다루셨다. 이 말. 그냥 바벨론 포로로 가는 중에도 개명을 지켜야 될 것을 일깨워줬잖아요. 너희들이 존재 당위는 거룩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어디 가서든지 그걸 가르쳐 줬죠.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마음을 품지 않으면 자기 죄를 변명하고 책임을 면피하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 17세기 교회보다 더, 그, 더 철저한 태도를 취해야 합당할 것입니다. 후대에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리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는 진짜 그 의로운 나라인 것을 생각해 볼때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철저히 회개하려면 우리 고백서에서 교훈하는 대로 여러 관점에서 자신의 죄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면 때때로 매우 고독스럽기도 하고 거북하기도 하고 그래서 괴로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겸비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궁유라심을 구하면서 철저히 회개한 사람은 틀림없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리토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고 성신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바울 사도가 아주 좋은 모범입니다. 그는 교회를 피박한 일을 평생 회개했습니다. 그리토를 이신칭의 의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듯이 이신칭의 복음을 누구보다도 전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자기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그리고또 예수 안에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빌보드 3장 12절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게 뻔뻔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리를 알면 알수록 자기 죄에 대해서 뻔뻔해지는 게 아니라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거죠. 더 내가 참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생명의 성신의 법이 나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내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그부르심에서부터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그렇게 저희 죄 문제를 처리하고 살았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죄를 생각하면 내 죄를 생각하면 누구 때문에가 어디 있어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다른 사람의 죄가 더 세게 박았습니까? 내, 내가 내 세게 박은 거지?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일생을 회개했습니다. 마음으로 슬퍼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삶을 통해서 회개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부서 11장 26절에서 그걸 확인한 바 있잖아요. 26절 이하 28절에 나와요. 내가 모든 고생을 다 해도 뭐 강도의 위험, 강물의 위험, 이교도의 위험 뭐다 겪어도 이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는 것을 그것이 나를 누르지 못한다. 그걸 뛰어넘게 한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에 속했다는 것의 가치가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게 나의 영광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아,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되지. 하나님도 뭐 양심이 있으면 나를 바,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일생을 일생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던 거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어. 요 교회 조금 헌신한 거 가지고 생생 내지 않았어요. 누가 봐, 봐준다고 뭐 하고 안 봐준다고 안 하고 그데 직분이 붙었으니까 하고 직분이 없으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생명에 있는 사람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하는 거죠. 본연의 사명과 역사적인 사명 다 하는 거죠. 회복된 인간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죠.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왼, 왼수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원수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뭐이 정상적인 관계를 누리게 한그그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은 기꺼이 해야 될 <웃음> 아무튼 이런 사도 바울을 아무도 손가락질 수, 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신자라면 이런 사도를 칭송하고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힘이 고통스러운 길입니다만 결코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그리토의 생명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토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만유의 주제이지만 시 만물의 종으로서 와서 죽으셨잖아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성신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요동하지 않는 주님이 주신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 어떤 환경에도 요동치 않는 죽음이 몰려오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주신 아주 아주, 겸, 아주 평안이 있는 거지 그 마음 속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고에 갇혀서도 뭐 교회를 생각하고, 예? 뭐 평안한 배부른 시기에도 다 교회를 생각하고 하는 거죠. 이게 바른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이지 있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고백서에서 죄를 철저히 다루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한낱 인생이고 스스로는 육신이어서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인생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죄의 를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교회라고 해서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거룩한 교회라고 해서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누가 그런 교회를 바라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은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늘에 있고 장차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죄짓는 일을 그치지 않는 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주님과 같게 하시지 않는 한 우리 모두 우리 각각이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개별 다 개개인의 문제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신과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해결은 참된 회계이고 참된 회계는 죄의 문제를 철저히 다루는 데서 있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넘기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더큰 문제가 돼서 나타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철저히 다루지 않으면 죄의 권세 아래서 허덕이게 됩니다. 죄를 그대로 두고서는 교회이든지 개인이든지 거룩한 행진에 큰 장애를 겪게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 죄를 철저히 다루시는 것은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한 것이고 동시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그런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잖아요. 사욕이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의 사욕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그 거룩한 공동체 속에 보여지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징벌하셨죠.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나니아 사피라가 그 거룩한 교회가 서나가는데 흉내를 내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한 그런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흉내를 내려고 해. 그러고 자기 미래를 걱정한 거죠. 자기 미래를 걱정해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 성신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미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미래가 걱정이 되고 물질이 내 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되십니까? 건강이 나를 붙잡아주고 내 명예가 나를 붙잡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절대 그거는 옛 사람이에요. 그는 그새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 머리 대신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쫓아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의 목표를 목표를 두고 움직여나가야지. 그 역동성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그게 깨어있는 것이고, 그게 거룩하게 행진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이제 사단도 건드리, 사단이 건드리지도 않아도 그냥 넘어져 있는 꼴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시간과 장소라는 상황과 관련된 죄의 문제를 이제 계속 보도록 합니다.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하나님 앞에 더 악한 경우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일반적인 관점에서 시간, 장소에 따라서 죄가 더 무거워지는 것을 봤는데 이어서 특정한 시간, 곧 안식일에 행한 죄가 다른 때 행한 죄보다 하나님 앞에 더 악하게 되는 경우 하나를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나 예배의 날에 그 행한 것과 관련된 또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필 차례입니다. 이런 날들 직전이나 직후에 행한 것이든지 주의 날이나 예배의 날 직전이나 직후에 범한 죄가 다른 죄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하게 될수 있다. 그러니까 직전과 직후에 범했다고 해서 반드시 더 악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행위가 주일이나 예배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될수 있다. 그 증거 구절로 이제 아까 읽었던 고린도 전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먼저 20장, 아, 11장, 20절로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지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독특한 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위 아가파이, 애찬이라고 하, 불리는 전통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드시면서 그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신 사실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찬을 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서는 잘알수 없습니다. 성찬을 하고 식사를 했는지 지금 고린도 교회의 경우처럼 애찬을 하고 성찬을 했는지 잘알수 없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사도가 순서의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애찬의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애찬은 교우들이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서로가 한자리에 함께 나누는 것이었을 텐데 그래서, 사랑을 뜻하는 표현으로 애찬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교에 출발 때는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놓고 서로 이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시기였잖아요. <웃음> 그리또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심지어 자기 재산을 기꺼이 사도들 앞에 내놓고 필요한 교우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사랑의 심정에서 이 애찬도 생겼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지 애찬을 제정하지 시 않으셨습니다만 거룩한 사랑이 흘러넘친 결과 당시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교우들을 위해서 이 애찬이 제정된 것입니다. 함께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마당에 가난한 교우가 끼니도 고르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성찬할 때 특별히 애찬까지 나눈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1년에 몇번 성찬식을 가진 게 아니라 매주 가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애찬은 실질적으로 가난한 교우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넉넉히 가져와서 함께 먹고 남는 음식은 가난한 교우들에게 나누어 줬을 것입니다. <웃음>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애찬의 정신을 짓밟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애찬을, 애찬을 나누는데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음식을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은 시장했고 어떤 이들은 술 취했습니다. 이제 그 같이 그 이제 포도주하고 떡을 같이 나눈 건데 먼저 가가지고 그냥 앞장서서 더 많이 갔다가 더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고팠고 어떤 사람은 술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돼야 될 식탁에서 나뉘 있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만큼 서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식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식탁이라고 그 애찬의 식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환하게 드러나는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식탁인데 여기에 어둠이 어둠이 지배하게 된 거잖아요. <웃음> 어떤 사람이 더 이기적인 그런 욕심으로 더 갖다, 더 많이 먹고. 일부는 더 쾌락, 먹는, 식도락을 더, 그, 채우는 그런 식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까닭의 사도는 20절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선언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 이게 사형 선고 하나님 나라 사회에서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웃음> 주님의 그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해서 영원의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써 점점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고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설수 있는 그런 그 일이 주의 만찬이 되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이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면서 회복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드러내야 될 그런 시점에서 탐욕을 부린 거죠. 더 욕심을 내 가지고 내가 더 많이 먹고 집에 먹을 게더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부리던 욕심이 이 교회야 앞에 와서도 욕심이 계속 발휘된거지 우리가 진정으로 그 회차, 성찬에 참여한다면 어떤 마음?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겸손하게 성찬에 나아가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성찬 예식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각각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된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죄에 아주 민감해 가지고 자신을 낮춰야 된다 둘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각각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토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토의 완전한 의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과연 내가 믿는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로서 살아가려고 하는가? 새 사람으로서의 성격을 발휘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걸 살펴봐야 지 여전히 탐욕을 그냥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끝으로 우리는 어, 이제부터 감사함으로 자기의 모든 삶으로서 주님,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로 결심하는가.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 참된 사랑과 화평 가운데 살기를 진정으로 추구하는가. 이웃과 진정으로 사랑을 나눈다고 하면 절대 이렇게 탐욕을 부릴 수 없어요. 내가, 아, 나는 집에 더 먹을 게 있으니까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상이지 않아요? 그러면, 뭐, 바, 받아가는 사람도 너무 감동이 되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하는 거죠. 근데 집에 가도 먹을 게 잔뜩 있는데, 여기서도 더 탐욕을 부린다. 교회로 나와가지고. 그러면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게 이런 것들을 다 살피면서 성찬상에 나아가는 건데, 죄가 하나님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성찬에 나가는 게 아니고 죄가 있지만 그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성찬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다음 주에 성찬을 하는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행위가 온전함을 드러내려고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의롭고 그리스도만 참 진리다 하는 사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그 현재적인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그 그 나라에서 조금도 행복할 수 없다. 그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온전한 마음이지. 내가 아 나는 어, 어, 성찬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에?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찬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자기죄를 진정으로 애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 대한 심판이 훨씬 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고백서는 그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성찬 참여나 성찬 금지를 고마, 권합니다. 목사가 뭐, 목사나 장로가 무슨 투시력이 있어가지고, 어, 이 사람이 욕심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거 볼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권하는 거죠. <웃음>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혹 어떤 사람이 이런 권명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속이고 성찬에 참여할지라도, 목사나 장로가 주님께 문책을 받거나, 그로 인해서 교회나 적합한 교인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 칼빈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거룩하고 순결하게 성찬에 참여하라고 권면하면서도 서로 상대방을 살피거나 혹은 개개인이 교회 전체를 살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살피라는 거지 남의 죄만 이렇게 살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당치 못한 사람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일이 부당하다면 바울은 분명 회중 가운데서 우리를 오염시키는 부정한 자가 있는지 살피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각자 자기만을 살피라고 말함으로써 부정한 자가 우리들 가운데 슬쩍 끼어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전혀 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게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시비가 됐는데요. 로마 캐톨릭의 사제들의 신부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게그 세례를 인정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제세례파들은 그걸 인정 안 해갖고 우리한테 다시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면. 그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 내용 안에, 본질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된다고 다시 세례 받을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제 세례 받은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너무 극, 극 그, 그 우에서 극그 좌로 확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못된 사람이 그 혹시 그, 집례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집례에 참여한 사람이 해침을 당하지 않는다. 절대. 왜냐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 성례, 그 성, 세례와 성찬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도나투스 주의자들이라고, 우리나라에 보면, 그, 저기, 재건파하고 비슷한데, 그,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한 사람들을 과연, 다시 받을 수 있냐 없냐 하는 문제 가지고 그때 시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만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 받으면 안 된다. 굉장히 제세력파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칼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다 죄인이니까 또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죄를 넘도 잘 아는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교도에 빠져 그만이교회도빠져었다가 뭐 온갖 그 도덕적으로도 추악한 범죄를 지었고 그 수사학을 공부하면서 온갖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라 거기서 도로키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한다면 얼마든지 줄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칼빈도 예,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이것도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말인데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하지 않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말입니다. 개개인들에게는 누구를 받아들이며 누구를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위가 없다. 그러므로 합당치 못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없고 또 막아서도 안 됨. 다른 부정한 사람의 그 부정함 때문에 자신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악한 일이 될 것이다. 아저 사람 분명히 죄인인데 저기 성찬에 참여하네. 죄게 이, 이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저저기 목사가 저 아무 분별력도 없이 저런 사람 성찬을 주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칼빈이 한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살피면서 성찬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살피고, 우리가 과연 의롭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게 사실 깨어있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경건한 사람들의 태도. 이게, 이게 발의대적인 사람들은 항상 자기 죄는 요만큼 하게 보고, 남의 죄만 크게 봐가지고, 그냥, 아, 저, 저, 저, 죄인 중에 괴수 저런 사람이 와서 지금 성찬받으려고 하네. 세례받으려고 하네. 손가락질 한다이 그런 사람은 사실은 성찬에 참여할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야. 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존재인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이걸 알아야 세례가 의미가 있고 성찬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세 사람으로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니냐고 의의를 쫓아서 살겠노라고. 의의 종으로 살겠노라고. 여전히 실수가 있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더 주님을 의지해서 이것을 내가 물리치고 살겠노라고. 다른 사람 결코 견주어 보고 할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교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사실. 다른 사람 죄에 자꾸 딴지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어지러워지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전엔 누가 이 성찬에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할 것인데 그러나 회개치 아니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신다고 착각 하고 성찬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그를 징벌하실 것입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찬을 먹을 수 없다고 한 것은 그만큼 그 죄가 심각한 것입니다. 성찬을 먹을 수 없다는 말은 출교와 같아요. 성찬 예식문에서 진정으로 회개치 않는 사람은 그리도의 나라에서 참여할 자리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중환제를 지은 사람의 경우에 그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뜻을 드러내고 회개하기로 약속하였을지라도 회개의 증거를 드러낼 때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를 다시 받아주신 증거가 드러낼 때까지는 시리회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가 애찬식과 관련해서 범한죄가 그만큼 심각하다 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성찬 예식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토의 나라에 참여 있을 자리가 없다. 오직 주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저주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교회 예배에 매주일 신실하게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신성함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들의 부모나 그들의 위에 있는 다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혹은 그의 죄의 이웃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서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자기의 몸을 순결하게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 도둑질이나 탐욕이나 사치함으로 세속적인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과 험담하는 모든 사람들과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계명을 어김으로써 기 말과 행위에서 믿지 않음을 드러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런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한 그들은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성찬은 오직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참여한다면 그에 대한 심판과 정죄는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찬 예식문 일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죄를 깨닫고 성신을 의지하여 회개의 길을 걷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성찬에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큰 죄라도 철저히 회개하면 결국 은혜의 자리에 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죄를 방만하게 여기고 참여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에 있을 자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에 얼마나 민감하게 죄에 깨어있고, 의의, 의의 도구로서 자신을 들여가야 되는가. 욕심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그리도의 수족이 돼가지고, 그리도의그 손이 요구되는 그 자리에 내 손을 펴고, 그리토의 봉사가 요구되는 자리에 내 발을 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